자, 그럼 우리 걸크렛 친구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박수 주세요 자, 한분한분 한 분. 자리 앉으시고. 인사 먼저 드려도 돼요. 아, 그럼요. 한 분씩은 다 하세요. 자,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크러쉬 오미. 안녕하세요. 걸크러쉬입니다. 아, 이렇 사람이 계셨구나. 예. 아까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일단 한분한분 한분 뭔가 이렇게 또 찾아오셨는데 감사의 말씀 같은 거한 번씩 해볼까요? 아네저 먼저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리더 지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래퍼 테리입니다. 잘 부탁드려요. 네 안녕.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귀염둥이 막내 하영이라고 합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. 걸크러쉬의 메인댄서 봄이라고 합니다. 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네, 리에 앉으시고 우리 걸크러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또 보드파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봐서 조금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 골라서 할게요. 어, 일단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, 외모, 성격 둘다 말해줘. 라고, 예, 대충 말할까봐 외모랑 성격 둘다 말해달라 그래요. 네. 둘 다. 이거 혹시 누가 썼어요? 쓰신 분? 내가 말하면 이렇다니까? <웃음> 내가 말하면 아무도 없어져. 왜? 네. 누가 썼어요? 아니, 뭐안 시킬게요, 진짜로. 궁금해서 그래. 궁금해서. 이거 혹시 쓰신 분? 부끄러우신가 봐요. 대답부터 들어볼까요? 예. 네. <웃음> <웃음>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아, 한번,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요쪽 거위부터 네. 아, 저는 약간. 좀 예쁘게 잘생긴 분 좋아하고요. <웃음> 예쁘게 잘생긴 <웃음> 어, 분? 꿈남 스타일. 어, 스타일. 어, 어. 성격은 약간 제발 잘 들어주는 분? 음, 말잘 들어주는 분. 그러면 뭐 꿈남 스타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배우나 가수 연예인 중에서 약간 조금 뭐이 사람이 가깝다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? 차은우님차은우님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2보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야 성격은 말잘 듣는 스타일, 약간 리더하는 스타일이에요. 만약 연애할한테네 제가 엄마처럼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. 아좀 챙겨주는 네. 스타일. 네. 그럼 예를 들면은 어디까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? 기어다니고, 기어다니고. 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, 저. 네. 어느 정도 말잘 들어야 돼요?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유, 아유. 그냥 기본적인 것만. 기본적인 네. 것만. 나좀말잘 듣는 스타일 하시는 분 계세요? <웃음> 오 좋아요 좋아요 어, 여기도 맞잘 않고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옆에 또한번들어볼까요 이거 나오나요? 아, 네네어 저는 좀 다정한 스타일 다정한 스타일 네. 저를 좀안아주고 챙겨줄 수 있는 안아주고 챙겨줄 수 있는 네, 어, 어. 그런 스타일 좋습니다 외모 외모는요? 외모는 어, 계속 달라지긴 해요 어구미 지금 현재는 전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어요? 어 송중기 같은 스타일이나 오오. 반대는 김래원 같은 스타일. 어. 어. 그니까 예전에는 김래원 씨였는데 지금 송중기 씨인 거예요? 아니면 송중기 씨였는데 김래원 씨인 거예요? 아니면 지금 둘 다인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둘다 좋은데 스타일을 네. 고르자면은 그렇게 두 분이 있다. 어. 오,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이미지인데, 그렇죠. 오, 네. 좋습니다. 잘 되길 바랄게요. <웃음> <웃음>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테레 씨는? 네. 아 저는 진짜 거짓말 같겠지만 네. 외모를 안 봐요. 대신 성격을 진짜 많이 봐요. 어, 멀리서 에이! 이러 드렸는데 갑자기 내 귓가를 때렸어. 외모를 안 보는데 성격을 많이 본다 성격을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? 어 거의 100% 성격만 봐요. 어 진짜 어떤 성격 네. 좋아하세요? 어 되게 많은데 네. 다정하고 챙겨주고 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<웃음> 네, 그러워네강약 어. 이렇게 양약이고 강양 양약이 뭐죠? 강강 아, 양약이고아 어, 어. 예. 그리고 만약에 외모를 본다고 치면 네. 약간 몸을 조금 보긴해요아 외모를 보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봐요. 네. 어떤 쉐입의 형체를 좋아요? 해 어.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. 예, 어떤 거? 뭔가 아예 안 하는 분을 조금 힘들어요. 아, 뭔가리 아예 안 하는 분. 뭐 날씬하셔도 좋고 통통하셔도 좋고 뜨끈한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아예 안 된. 기침 죽는 사람. 그 <웃음>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예. 자기 몸 관리 잘안해서뭐 안 약간 좀 아프다던. 아프다던가. 아, 아프다던가. 아. 기침 누가 하셨어요? 에이. 에이. 에이. 이 타이밍에 기침을 했어요. <웃음> 예, 어 좋습니다. 건강한 사람. 건강한, 건강한 사람. 성격 빠지거든요. 음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. 아, 저는 확고합니다. 일단 강아지상이신 분을 굉장히 어, 좋아하고요. 강아지상. 외모로는 어. 네, 웃는 게 예쁘신 분. 그리고 네. 하얘야 합니다. 하얘야, 네. 돼요. 어. <웃음> 그리고 성격은 저도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. 잘 챙겨주고 음. 다정한 사람? 음. 근데 성격은 그렇게까지 는 상관없고 저는 외모... 아, 외모가 더 중요하고? 네, 일 무조건 제 취향이에요. 그러니까 잘생긴 것보다는 강아지상에 예쁘게 웃으신 분. 성격 필요 없고. <웃음> 혜리 씨랑 안 겹치겠네요. 네. 강아지상이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가 있을까요? 어 제가 예전부터 네. 늘상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. 정애인님아 네. 정말 아 좋아합니다. 정애인님 <웃음> 네. 잠깐만 정인 한번 해볼게요. 차은우. <웃음> 송중기? <웃음> 정인. 저는 안물어보어요 <웃음> 오래 사는 사람. <웃음> 아 그죠 그러니까 자이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이 되길 바랐습니다.